ISTJ가 호감을 보였는데도 상대 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ISTJ가 좋아하는 상대와 상호 교감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해당됩니다. 만약 ISTJ가 확신을 갖고 상대에게 접근한다면 상대는 불타는 이글 아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ISTJ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호감신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, 부끄러움을 느낍니다. 이때 상대의 태도가 미지근하거나 같이 뚝딱거린다면 ISTJ는 더욱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ISTJ가 눈을 피할 때 상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눈을 피한다는 것은 ISTJ가 지금 이 상황에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온라인 채팅으로 접근해서 서서히 친분을 쌓아가야 합니다. 그렇게 쌓인 친분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했던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이어가면서 오욱침부를살수 있습니다. s TJ i s